I belong, I belong to you I belong, I belong to you 갔다 왔습니다 식이네요 그 근처 캠핑장에서 1박을 더 하고요. 이제는 저 북쪽으로 좀 올라갑니다. 100회 달이라고 적혀 있는 캠핑장을 갈 거예요. 음, 119km 정도 올라갈 예정이고요. 내비에서는 2시간 23분 걸린다고 되어 있네요. 중간에 아마 페리도 하나 한번 타야 될것 같아요. o n y in the car. Two. Car one. One car, two person. Just you two. Yes. One hundred ninety. Come there, h e n Line number three. Ah! Ah! Ah! Ah! Ah! Ah! Ah! Ah! Ah! a t Ah! Ah! Ah! Ah! Ah! Ah! Ah! Ah! Ah! Ah! a h h h h 없을, 것 같아, 화장실. 없을 수도 없다. 안세는 있다, 무저거 지금, 페리. 페리를 타고, 페리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비키달에서 오다 캠핑장으로 출발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터널 우리 잠깐 세울까? 갔다왔습니다 식기네요 안으로 들어갈 거 같거든 밖으로 어 그렇지 거기서 거기서 바깥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폴대 숨어있다 폴대 폴대 숨어 그렇지 그래 폴대 숨어 어 거기 있다 거기 있는데 왜안 맞지 새끼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손이 있었어 손 여기 만나면 안지 보여야지 네컴포로스터 음, 오 샌드위치 과일 어, 샌드위치 맛있더라 어, 아보카도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거. 거의 이빨 부러질 정도 <목소리> 여러분 지금 여기가 <웃음> 오따 캠핑장 트루툰과 산을 타기 위해서 여기서 많이 머무릅니다 여기가 리셉션이고 자 지금 어차피 <웃음> 텐트로 쓰레기장 옆에 어제 밤이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여기 지금 쳤거든요 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좀 보러 갑니다 그래 크지는 않은데 환경이 좋네요 환경이 어 네, 이렇게 여긴 텐트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다저저저저 응. 앞에가 제일 좋은데 지금 자리가 많거든 지금 저쪽으로 지금 아예 꽉 찼었는데 <웃음> 그니까 바위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이쪽으로부터 될것 같아요. 여기 사람들 저케찬가 뭔가 저걸 되게 많이 쓰네요. 싸고, 뭐 데카트론 거기에 많이 팔거든요. 이런 느낌. 그냥 동네 캠핑장에 이런 느낌입니다. 뭐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근데 사이트는 아, 엘리트로는 여 저기 있네. 그러니까 요 정도 여기 오면 되겠다. 아, 근데 구리 파져 이게 남아 있는 게없는거 같아. 어? 전기가 남아 있는. 저기 여기 여기 해야 되겠다. 그럼 여기 하면 좋겠다. 전기 쪽 뽑아. 아, 전기 남아 있는 게 없다고. 저기 꽂을 데가 없다고. 굿모닝 어제 늦게 도착해서 잠만 자고 일단 아침에 나와서 밥 먹고 텐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막 화려하거나 그런 캠핑장은 아닌데 트루툰가 옆에 옆에 있는 등상객들이 많은 캠핑장입니다. 좀 자유롭게 이런 분위기도 편하고 좋습니다. 남편이 뛰어오네요. 어디갔다 왔어? 할지, 저. 그게 있어서 지고 꺼져놔야 돼. 찾게 아, 되나? 아, 아. <웃음> 어? <웃음> 저희는 노르웨이의 18 비경 18 비경길 루트로 하고. 가고 싶은 곳을 넣어서 그렇게 노르웨이를 돌 예정입니다. 근데 이제 13번 길도 한반 정도는 봤는데 진짜 길이 좀 좁아서 그렇지 위험해서 그렇지 정말 비경이 끝내줬어요.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ポテ 상추를 아니었나? 아, 여기는 나. 그 상추가 싸먹는 상추 아니고 그냥 고샐러드양 상추더라. 내가 <웃음> 너무 살.